뭐라고? 다시 한마디좀 말로락피 말로락피 <웃음> 설마 이 모든 수를 다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지? 맞아 죽었다 <웃음> 진짜 그래서 조진이다 <웃음> 안녕 얘들아 난주정맹이치마트라고해 반가워 안녕하세요 왜 우리 친구데반말하기로 했잖아 <웃음> 안녕? 난알스 <아이스> 유진이라고 해 안녕 <웃음> <난 미도. 웃음> 나는 미도 나는 미도? 나는 <웃음> 미도 이 프로그램 이름은 뭐라고? 안 정했다며 유술램프라며 <웃음> 알콜 램프야 <웃음> 알콜 램프인데 왜 이름이 진이가 아니에요? 그럼 뭐 조진이 이걸로 해어 조진이 네. 조아 안녕 난 조진이야 <웃음> 너를 술로 조질 거거든 이 프로그램은 알콜 램프라고 해서 난좀 술을 많이 먹는 형이거든 응. 나의 그술 많이 먹는 데이트로너희들에게 술을 추천해 주려고 해와 대박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연인들 사이에서 가장 마시기 좋은 술세 가지를 오늘 추천하리려고해 연인이지 네? 좋다 오늘 들고 온 모든 술 모두 다 5만 원 이하야 <웃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그렇죠. 가성비 있게 맞을 수 있는 술로 그렇죠. 준비했다 그렇죠. 첫 번째 술은 뭐냐? 와인을 들고 왔어 와이 읽어줄 사람? 브레드 앤 버터 굉장히 간단한 이름이지 와인 이름이 브레드 앤 버터야 빵과 버터 그렇지 빵버 빵버 오? 영어 잘 안해? 당연하지 이 밑에 적힌 건 뭐지? 읽어봐요 차르르르르르르. 찰도, 찰도, 하도네이라고 청포도 품종 중 하나야. 하도네이는 중성적인 품종이야. 그래서 따뜻한 기업에서 재배하느냐, 차가운 기업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와인을 만드는 와인 메이커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많이 바뀌어좀 도화지 같은 품종이라고 보면 돼. 오, 그렇군요. <웃음> 대박. 맛있다. 어, 대박. 대박 특징이 몇 가지 있긴 하거든 차도네의 특징 어, 뭔데? 산뜻한 과일 향이 나 상큼해? 그리고 꽃향기가 많이 나 그리고 이건 2019년산이고 보수는 13.5도로 와인 평균 도수를 가지고 있어 어허. 내가 왜 이걸 추천할까? 맛있어서? 연인들이랑 가격대가 좋아서? 맛이 궁금한데? 내가 샤도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상큼하다? 꽃향기가 난다? 그렇지 근데 얘는 브레드 버터래 느끼하잖아 왜 이렇게 될까? 잘 그렇지, 잘 만들면 되겠지. 어, 그렇지, <웃음> 정답이긴 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얻으냐면, 와인을 만들 때, 효모, 즉, 이스트를 넣어. 그러면, 와, 빵과 같은 맛이 아나. 와, 대박. 아, 이거 신기해서 그런 건데? <웃음> 진짜? 어, 진짜 응. 신기하다. 이스트 넣는 술은 나 처음 봤어. 그리고, 말로락틱 발효 과정을 더 컸죠. 아, 정말? 뭐라고? 다시 한 말이죠. <웃음> 말로락틱. <웃음> 말로 <말로때딱>? 됐다? <웃음> 사실 알 필요 없어. 누가 그런 걸다 알고 술을 먹겠어. 그냥 근데, 근데 알면 멋있잖아. 내가 안멋있는데 내가 사 친구 같아. 이건 말로라틱 발음을 아, 나, 통해서. 나나였으면아 자, 각 그냥 먹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 너, 너, 자기야. 아, 말해 줄게. 알았어. 얘들아, 소리 듣고 싶지? 아니? 이것 좀 좋아요 눌러. 10초 1초 스킵 누를 때닥 네, 네, 네, 그래서 이포도의 과일 맛이 요거트 같이 바뀌어. 아 <웃음> 진짜? 대박. 어. 그래 궁금해. 고싶 어떻게 포도가 요구르트로 바뀌지? 신기하다 완전 매직이잖아 <웃음> 그리고 동시에 오크통에 숙성하는 건 알지 그 통나무? 아니 통통 어, 많이 이거? 봤지 영화에서 많이 봤지 어, 맞지 맞지 거기서 숙성을 하는데 오크통을 태우는 정도에 따라 향이 바뀌는데 왜 바뀌냐면 나무에는 탄수화물 들어있잖아 응. 이게 태우면서 당으로 바뀌거든? 이게 얼마나 태우느냐에 따라서 당이 되게 달라져 와 그래서 얘는 바닐라 향이 나 그래서 얘는 이름 그대로 빵과 버터 향이 나고 바닐라 향사돈의 품종의 상큼한 과일 향, 꽃 향이 나는 게얘 특징이야 아쉬운 게 이제 근데 진이야 음. 설마 이 모든 술다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지? 맞아 좋았다 <웃음> <웃음> <존줬다. 웃음> 진짜 그래서 종진이다 <존중이다. 웃음> 내가 설명으로서 도와줄게. 그리고 와인을 땄을때 응. 코르크의 향을 맡아주면 돼. 그럼 좀 있는 척. 어떻게 맡아 맡아줘? 일러주세요. <웃음> <이거> 그냥 <웃음> 그 정도만 안 주세요. 자, 한번 마셔봐. 색깔 이쁘지? 어. 어때? 노란색 같아. 오줌 같은 같은데. 요 오줌 같지 않아? 오. 술마시던나 그니까. 응. 뭐야 그래? 겁나 나는데요? <웃음> 진짜로? <웃음> 응. 어하나는난데 나는데? 약간 근데 나는 그 되게 화이트 와인처럼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잖아 음. 막 상큼하고 그런 거 기대했는데 그 정도로 상큼하지 않네? 내가 말했잖아 왜안 상큼한지! 아 맞다 뭐 스파이시.. 뭐 바닐라 향이라고? 말로락틱 <웃음> 발효! 근데 나도 나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맛있지? 응. 와인 좋아해? 아, 와인을 쉬이. 3점 마, 이상 마시면 토해가지고 <웃음> 이 정도인데 와일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린들 과 분위기 잡을 때 좋은 소리다. 은데 어때? 청 청주에다가 고구마 달인 거 섞은 것 같아요. 그 느낌이랄까. 청포도가 그런 맛이 날리가 없잖아. 청포도보다는 청포도 파 청포도 하나도 안 나는데 안 나지. 네.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브레드앤버터가 된 거다. 아, 진짜 이름값 하네요. 이건 얼마 할게? 3만 원. 4만원돼요 자 다음은 뭐냐면 짜잔! 오 너가 좋아할 거야. 난 이런 게 좋아요. 왜? 와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뭔데? 난 위스키야. 럼이야. 어, 럼이 뭐예요? 저는 럼은 럼블밖에 몰라요. <웃음> <웃음> 네이버에 쳐봅시다 여기 <웃음> 뭐냐면 사탕수수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 남은 찌꺼기인 당밀 가지고 만든 술이에요 음, 맛있그 달겠다 중류주예요 그래서 럼들은 다 고수가 높아요 얘는 40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왜 미도가 좋아한다고 했을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타투의 아버지이자 항해사이신 노만 세일러 제리 폴린스에 그걸 따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해 야하. 앞에 표지를 보면 뭔가 타투 같지 않냐? 예, 올드스쿨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 설명해줘. 아니요. 다따볼까요 저는 조금만요. 한입 정도. 얘는 토피 향과 계피 향이 나. 그리고 럼이 원래는 칵테일 만들 때 쓰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향을 좀 많이 추가해가지고 온더락으로 마시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내가 서로 추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얼음을 넣는 걸온더락이라고 해. 얼음이 존나 크네. 아, 한 아니 뭐 달라지나요? <웃음> 물에 섞이지 물이 엄청 단내가 나요 독할 것 같아 진짜 단내 쩔어요 어, <웃음> <웃음> 또... 어때? 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무슨 향이나? 진짜 아까 말 그대로 진짜 단내 그 진짜 흑설탕 냄새 나와 음. 어, 흑설탕, 흑설탕 냄새, 냄새 그게, 안 그게 토피야 그리고 약간의 바닐라 향어 맞아 달달해. 이거를 마시는 대표적인 방법은 스트레이트. 그리고 콜라랑 먹고 따뜻한 우유에 타먹어 <웃음> 너무 맛있겠다. 그거 <웃음> 응, 맛있겠다. 이제 한번 콜라랑 섞어볼까? 마셔봐. 짠! 어때? 졸라 음. 맛있어 이렇게 하니까 졸라 맛있다. 뭐, 난 남자친구랑 같이 마시기 좋은 것 같아. 단 향이 뭔가 더세졌어요 어, 어, 맞아 원래 이렇게 달달한 술은 달달한 거랑 더해졌을 때더 특별한 게돼 맛있는데 그 사이에 알콜이 훅 치고 들어와요 자 이제 따뜻한 우유랑 섞어볼게 얘들아 자, 우유를 이렇게 따뜻한 우유죠? 술을 따뜻하게 먹는다는 게 신기해 한번 먹어봐 아, <웃음> 어, 잠깐만 알콜 향이 너무 센데? 그냥 이렇게 맞는 것보다 더센것 같은데? 얘는 왜 이래?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웃음> 딱 너무 안 맞아요 뭔맛이야? 하..최고예요 <웃음> 너무 부드러워요 달달 부드러움 이건 조화가 진짜 저는 평균 깔로아 밀크도 좋아하기 때문에 칼로아 밀크보다 훨씬 안 달아요 쩔어 알코올 냄새가 너무 나요 알코올 향 아예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코올 향이 날 수가 없어요 저 완전 술찐거 아시죠? 근데 술을라온다에러제리스 <웃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얘는 제가 갔을 때 이벤트를 해서 2만 원 후반대였어요 어? 진짜요? 보통 3, 4만 원 만들기도 쉬워. 그냥 따뜻한 우유랑 콜라를 섞어 먹어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잔! 귀엽지? 아, 너무 귀여워요. 얘는 핸드릭스 진이라는 술이야. 진은 뭔지 알아? 손바지. 방탄소년. 사랑해요 BTS. 저도요. 진은 뭐냐면 공유를 증류시킨 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의 역사 궁금해? 아니요. 아니요 넘어가시죠. 그래. 그리고 진하면 보통 싸구려 술이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 왜냐면 싸구려 진들이 많아 이마트 가면 700ml짜리 드라이진 7천 원에 팔거든 그래서 진이 싼 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핸드릭스 진은 얼마? 5만 원 그렇죠 700ml에 5만 5천 원 오이. 그래서 프리미엄 진이라고 설명해 줄게 자이 핸드릭스 진을 개발한 사람은 어떤 데에서 영감 받았을까? 막걸리 <웃음> 어디서 어디서 받았냐면 장미 정원이야. 에 장미 정원에서 영감 받아가지고 만든 술인데, 그래서 핸드릭스라는 이 이름도 장미 정원의 관리사의 이름을 땄다고 해. 요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딴 술이 많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장미 정원에 있다고 했지, 장미 향기랑 오이 향기가 많이 나. 오이 장미 신기하다. 오이. 그래서 얘를 마셔보면 향에서 어떤 게 나오냐? 내가 마치 숲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어 진짜? 나좀 기대돼. 장미 향은 도대체 어떤 술일까? 어? 오, 우와 장미 냄새 나아 아닌데요? 어? 너꽃 너 냄새 몰라? 알코올 냄새 나는데? 꽃 냄새인데? 얘는 보통 어떻게 마시냐면 스트레이트로 마셔도 돼 얘는 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너무 센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여분들끼리 마시기에는 진토닉으로 마시기 추천하는데 그중에서도 오이 진토닉을 추천해 오이를 넣어서 먹어요? 아니 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입 먹고 이렇게 먹는 거야? 오이를 넣어서 먹어 이렇게 진을 따라 알같지 토닉을 타 그런 다음에 오일을 넣어 야 이게 오이신 토닉이야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극혐하겠다 그럴까 그럼 마시면 안돼난 오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야 근데 진짜 향기 나 꽃냄새 그냥 지, 디퓨저 같아요 이게 진짜 진정한 디퓨저 아니냐? 그러네 그지 토닉에서 맛나 맛있네? <웃음> 먹어볼게요 그냥 너무 맛있다 알지 이거? 온정 오이만 좋아하면 다 좋아할 소리야 응 그니까 러 숲에 있는 거 같지 않냐 저? 응응 응. 아까 전에 먹었던 거는 겨울에 이거는 진짜 여름에 응. 너무 아 이거 진짜 상큼하다 여름에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응. 진짜 너무 더워서 미칠게요 미치겠을 때. 자 오늘은 브래드 앤 버터, 셀러 제리, 핸들릭스진을 마셔봤는데요 세개다 연인들과의 분위기를 잡기 나쁘지 않죠? 어, 네 좋아요. 분위기는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연인들 데이트하기 좋은 술 3가지였고 얘들아 어때? 네. 너희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우리가 하나씩 서 본인이 좋은 뜨밤을 보내렴 맞아 쉽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마지막 인사 전하자 어떡해 소원을 말해봐 진이니까.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 둘, 셋, 넷. 소원을 말해, 빠! 여기까지 진이었습니다. 안녕! <웃음> 여러분, 빠이!